안녕하세요 동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죠 또한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살짝 불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한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사도 될까요 라는 문이 많습니다 또한 동시에 달러도 최근 보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죠 또한 달러 역시도 안전자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문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을 살까? 달러에 투자할까? 저 같으면요. 나는 달러로 금 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로 금 사는 방법.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금도 사고 달러도 사는. 달러로 금 사는 방법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최근 국내 금값 1년간 추이를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지난 1년간 금값 추이입니다. 지난해 8월달 7만 8천 5백 3 8원 1g당 찍었는데 그 이후 계속 내렸죠.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죠. 최근 올해 3월달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6만원 그리고 보면 오르고 있죠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격들은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만 평균 적 추세가 어떻느냐 하고 볼때 최근 금값 국내 금값 추세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확연히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금이 오릅니다. 금이 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서 주식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 즉 하락하면 이 같은 경제 불안 국면에서의 안전자산으로의 금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돈 가치 하락하는 데 대응하는, 했지. 즉 대응자산으로서의 금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돈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돈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두 가지 성격의 금 하나씩 볼 건데요. 우선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뿐만 아니라 달러도 기축통화,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채권도 안전자산이고 심지어 비트코인 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자산 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a그룹은 안전자산 가운데 금달러채권 비트코인 가운데 a그룹은 달러와 채권으로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달러채권은 보유기간 동안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달러는 통하죠 원화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이자를 받듯이 달러 역시도 은행에 두면 이자가 나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정부나 기업이 말입니다 따라서 달러나 채권은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동시에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반면 비그룹 B그룹, 금이나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즉 가지고 있는 동안 수익이 없습니다. 자, 구분하셨나요? 똑같은 안전자산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A그룹 달러 채권은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고 B그룹, 금이나 비트코인은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위치, 포지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안전자산 성격으로서의 금. 자 A그룹 비교해 보겠습니다 A그룹 달러와 채권이죠 같은 안전자산 가운데 A그룹 달러 채권과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은 달러와 채권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B그룹 금과 비트코인 같은 B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또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근 금값이 상승한 이후 A그룹, B그룹에서도 동시에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달러채권, 최근 채권 가격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금은 올라왔습니다. 또 금, 비트코인, B그룹에서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성격의 금으로서 최근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를 A그룹, B그룹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인플레 해치자산으로서의 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 해치자산으로서의 금 역시도 A그룹과 B그룹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자 A그룹은 인플레 해치자산으로 A그룹은 주식이나 부동산 또 달러도 인플레 해치자산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주식, 부동산을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이 해치 자산의 대표적으로 A그룹은 주식이나 부동산, 달러도 인플레 이 해치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강달러 해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플레 이 해치 자산으로서의 A그룹, 주식, 부동산, 달러는 보유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좋다 기업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다 소비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A그룹의 주식 부동산 달러는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데 반면 B그룹 보겠습니다. 인플레 해치 자산으로서의 금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기간 동안 수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 해치 자산으로 즉동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자산으로서의 금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A그룹 주식 부동산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그죠 주식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달러가 강달러로 가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또 B그룹 금과 비트코인이 포함된 B그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자산으로서의 금과 마찬가지로 서로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최근 금값이 인플레 해지 자산 성격으로도 상승했던 이유는 주식시장이 불안정했고 또 비트코인도 떨어졌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 금값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파는 가게를 꾸준히 보시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테이프링. 그죠? 시중 자금 회수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채권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정부든 기업이든 이자를 줄게 돈을 빌려 타고 할때그 이자율도 오른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자가 없죠 금은 이 같은 국면에서는 이자가 없는 금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값 상승은 계속 지속되기 힘들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또한 하반기 경기가 지금까지 보다는 상승은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분계의 정점을 찍었다 이런 뉴스들 최근 나오고 있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또 인플레이션, 돈가치 하락은 계속 지속된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그리고 인플레 이해지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몸값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론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달러로 금을 삽니다. 자, 달러로 금을 사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러로 투자하는 금. 바로 미국 ETF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를 살려면 당연히 달러로 사야 하죠. 달러로 투자하는 금. 미국 ETF GLD 또는 IAU가 있습니다. 자, GLD와 IAU는요. 세계적인 금값을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금값이 오르면 GLDIAU는 오르고 반대로 금값이 내리면 GLDIAU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달러로 금을 살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오케이 예컨데 금이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하는 국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이 같은 1번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2번, 금은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달러로 투자하는 금 ETF인 경우에는, 자, 금은 상승했지만 달러에 투자했으니까 관차 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신 금이 상승했으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달러로 투자하는 금 미국 ETF에 투자한다면 설사 금값이 하락하더라도 달러가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투자하는 금은 요즘 국면에서 모든 상황에 오케이.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금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달러가 같이 상승하고 또는 반대로 금과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일은 발생은 하지만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별로 없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달러에 투자할까 금을 살까 저는 달러로 금을 삽니다. 자, 최근 GLD 또는 IAU 미국 ETF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금 ETF 가운데 대표적인 ETF GLD입니다. 최근 2021년부터 한번 보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그림 보면 요렇게 떨어지다가 요렇게 오르다가 다시 요렇게 떨어지다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IAU도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2021년 올해 들어서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최근 다시 살짝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GLD든 IAU든 금값이 떨어지면 또 달러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세 반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금이나 달러가 동시에 떨어지거나 동시에 오르는 일은 생기기는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더라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금을 살까 달러에 투자할까 라는 서랑설레의 많은 질문 제가 대답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공부해 보았지만 저 같으면 나는 달러로 금 산다라는 내용을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인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